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말 것을 설득하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마음먹었던 종전선언을 포기했다. 위 내용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겨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. 이 회고록에는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아베 총리가 반색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입니다. 존 볼턴의 회고록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일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볼턴의 회고록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회고록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볼톤의 회고록을 차분한 시각으로 C C B 비를 가리지 않고 그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Thank <laughs> you.